시작됐습니다. 꽝한번 때리고 네. 콜리 네, 나이트 일단 뭐 일단 합니다. 불리긴 했습니다만은. 자, 그때 여기 스텝 맞춰서 오! 오! 광시곡으로 일단 한번 버텼지만각동기까지 백그에 폭발하는까지 다 썼어요. 예, 투자가 많습니다. 일단은요. 경철멘탈 쪽은 잡아주고 어,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 모습입니다. 네. 대신 제왕 선수의 체력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. 부룡 선수, 부룡 선수. 부룡! 부룡경도! 부룡도! 옆으로 어, 이야 야. 아, 여기까지 죽어받아요 아. 쉽게 물리지 않으면서 일단 아래쪽 광시공 네 일단 율법과 광시공 물가 빠진 상황이고요. 예. 자 이래서 고슬리버 들어가서 어 근데 이제 무빙이 없어요. 무빙이 자, 아. 다섯을 추자까지 끌여주고 그러나 몰이를 갑니다. 자. 일단 보호를 잘 켰었거든요. 이 제로봄 선수가. 네. 그래서 실드잘 어. 들어갔었고요. 슈퍼도 많이 빠졌고요. 아 어, 지금 계속 해서 여러 가지 스킬들을 다 뿌려주면서 계속 버텨요. 이러면 홀리나이트에 집중할 게 아니라 네. 다른 선수들 제로덤버스를 무너뜨는게 제로봄은 결국했습니다. 아까부터 근데 실패였죠. 어떤 시간이 일분. 네. 이제는 지금 네. 두 선수가 일단은 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. 네, 네. 기세도 빠졌고요. 아, 자 그러면, 이거 오이가 잘안 들어갔어요. 자, 그래서 오빠가 어, 절 제 시간 타이머 싸움이 들어가거든요 이러면 자 10폼 썼죠? 10폼이야? 자, 자 제로봄 선수. 선수 자 역전을 위해서 1 0까지이거고 제로봄을 끊겠다 제로봄을 자 이러면 뿌룡이, 뿌룡이 버티기만 하면 뿌룡 뿌룡 뿌룡 시간 자, 시간 자, 시간 뿌룡을 잡으려고 쉴드 쓰고 뿌룡이 죠 지금 선력 다 빠졌어요. 시계도 핸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. 오늘도 예. 따라야 돼요. 다시 불로 들어왔어요. 재앙 선수 잡기 면 이거 큰일 나요. 재앙? 체력이 체력이 체력 어, 그래. 체력이 없네요. 어, 어, 자 신초. 피면기까지 썼습니다. 이제 없어요. 불면, 불면, 불면, 불면, 불면. 와, 맞아. 그것 잡힙니다. 7대 7. 자, 이러면 골든 킬 이거 럭키. 위험하죠 네, 럭키 선수 쓰셔야 돼요. 다시 골든 킬이 왔다. 잘돌려주고는 있는데. 어, 들어오세요. 럭키! 럭키! 럭키! 럭키! 대신. 자 근데 이게 체력성이 럭키 선수가 너무 많 좋아! 아아 체력이! 모든 킬까지 가기는 했는데도 독보적이네요. 그러 50만이.. 예. 어. 혼자서 앞자리 수가 다릅니다. <웃음> 야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예 그런 딜리안을 또 보여줬습니다. 첫번 패자전 두 번째 세트입니다. 그래서 어, 넣어줬습니다. 자 홀라가 정식댕으로 홀대고서 3차가 너무 좋겠습 10폭! 1아 걸었네요 승부 걸었어요 이건 여기서 스코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잡기 위해서 일단은 초출장으로 근데... 잘 버텼죠 에? 네? 이게 렇 킬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뿌령의 체력이 조금 더 깎이고 있습니다 어, 스파이럴도 맞췄고 지금 긍정 기술도 다 맞췄습니다 네? 자 그래서 지금은 누가 왼쪽에... 먼저 맞췄어요? 아 홀라 먼저 끊어요 네. 뿌령 선수가 왜냐하면 이거 들어갔다가 커트되기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자이 네. 자, 타이밍 지금이에요 강철 멘탈은 오! 열애 신장 지금 두명 맞았습니다. 네, 아 여기 자 커스 어, 쓸... 이 타이밍에 이제는 강철 멘탈은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적당히 럭키 아, 아. 선수 잡고 이제는 좀 체력 뺀 상태로 죽어도 돼요. 왜냐면 네. 그렇 어. 오히려 뜯길 수 있기 때문에. 아니 지금 재앙 선수 뛰어 들어간 게 정확하게 건설을 물러 들어가겠다. 그렇죠. 자 금강 성공3 아. 단계. 오 이거. 배수 왔고요. 다섯이 칠억 점. 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잘 피해서 스킬 빨리 다음에 때렸습니다. 이미지 밸런스 아, 괜찮아. 요아 여기. 쫙삼 단계 성공. 오 그런데 하나 끊고. 아 본인도 체력이아 쉘드나. 쉘드 쉘드. 1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. 아, 재앙의 선생이 순식간에 거기에 기토견 아, 이 킬은 굉장히 컸습니다. 지금. <웃음> 야, 어, 감감이 들어가는 건 좋지만 그렇다는 건 딜러에게 책임감이 많이 씌워진다는 거라서 조금만 팀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 재앙 선수가 그런 걸 너무 잘 끊어줬기 때문에 음. 상대가 강력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네.